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카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아주 엄청난 트릭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시던 이런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마술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좋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마술 하시기 전에 바텀 카드를 이렇게 브레이크 하시는 법을 아셔야 돼요 또 바텀 컨트롤 하시는 법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태까지 올린 것 중에는 이제 다탑 컨트롤만 있었죠. 이걸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관객에게 카드를 뽑으라고 합니다. 관객이 하나 뽑겠죠. 자, 그러면 이 카드 좋습니다. 이 카드 매니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이 매니장을 요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으로 한 장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보이시죠? 자 중지와 약지가 위에 가 있고요. 검지는 중간에 그 다음에 엄지가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요. 이제 아래에서 위로 패킷을 올릴 거예요. 이게 잡는 것처럼 해준 다음에, 이게 살짝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시고, 올려놓고. 이번에 브레이크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떼고 올려놓고 하면 관계 카드가 순식간에 아래로 오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카드를 한 장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걸때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잡잖아요. 자, 중지로 이 부분에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를 이렇게 살짝 당겨 주시면 밑에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새끼손가락을 넣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또 카드를 받으면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마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중지와 약지 사이에 이 부분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대줍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이제 이렇게 구부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왼손에 있는 모든 손가락들이 이렇게 사이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에 힘을 살짝 풀어주시면 은 카드가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정말 쉽고 재밌고 간단한 트릭이었습니다.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